배틀리 포탈 타고 같이 가요? 지금 가면 돼? 네. 아니 아니 낮에 낮에 아침에 포탈이 어딨지? 아 뒤쪽에 있구나 뭐뭐가능가면 돼? 버섯 고기가 없어요 두 개씩만 챙겨 두개 버섯 타고 아왜여기이게안열리그 어? 응. 블루베리 혹시 창고에 있으면은 하나 꺼내서 한번 인벤토리에 넣어봐요. 블루베리? 네. 이거가 어? 났뭐 열렸어요? 어, 여왕이 제일 나왔네. 살아안 나온다. 보스몬스터 옆에 포탈을 만들어요, 말아요. 만들어도 되지 않을까? 바로 위쪽이잖아. 다철희님안 누워서요 아 와서 누워요 아니... 이거좀 이거, 이거 보려고 상인이 뭐를... 무슨 주화를 갖는 거야? 금화 그, 그 보석 같은 걸 걔가 사요 그거 팔아서 금화 그 만들어서 안, 안... 안... 안... 안 사는... 안 팔는데? 안 사는데? 이거 아, 알아보지 어. 보석 같은 거 있잖아요. 호박석 이런 거 산다는데. 아, 석. 아, 찰석. 아, 아. 겁나 비싸네. 보석 미친 듯이 모아야 되네. 900개, 900그 900, 900, 900을 모아야 되네. 세개 하려면은. 지금은 잘수 없대는데? 뭐야? 네? 아침 되는 건가? 아침 되나 보다. 갑시다 그럼. 아얘또 아침이 되면 또안 되는 거야? 네. 준비 다 하시고. 오라고 어, 할때 빨빨 오라고. 갑시다. 돌을 조금. 좀... 먹고 들어가야 되지지금 예. 조금 챙겨 와요. 빵. 빵. 빵. 이다 우. 리야 자, 어, 저거 들쳐야 돼. 이거 사야되네. 그죠? 나는 음. 안들어가 그냥 활수면 되는거죠? 다세 다 방향으로 나눠서 할수거야 네. 하죠. 뭐78 사면 돼. 아니, 같이 한 다음에 가요. 자노 음... 벌써 출발했네? 네? 아, 저 먼저 가서 그거... 그거 봐, 토대 좀쌓아놓라고 가면서 채워줘요 r e I'm not s u 래 e I'm n o 거 응. 이것도 모드가 있지 않을까? 모르겠어. 밴드에 있어? 있어? 아니면 사라졌어? 어.. 아직도 i r 10어 있.. 어 있어 있어 10 d 일단 없으면 토대를 쌓아서 위에 단원으로 올라갈 올라갈 단원으로 올라가 어이 어이 어, 뭐야 뭐야 뭐야 뭐야 씨. 어이 트롤 트롤 새끼 있다 아 깜짝이야 씨. 아비었네. 하나비가비어 <웃음> <없네>. <웃음> 어디 있어? 몰래 근처에 있는 것 같은데. 오, 이거 뭐, 뭐 이거, 이거, 안 보여요? 어디 있는? 찾아야지. 새롭가 보겠습니다. 여기다 싹 깨어라? 어딘지 모르니까 이쪽인가 보다 좋게 다 <웃음> 찾았다 괜찮아 찾았어? 응 네. 올라가고 있는데 아이, 그럼 되게 많이 올라가야 돼? 나이, 잡았다. 찾았어? 아, 대문 얘기해줘. 네. 됐어, 더 올라가나? 네, 최대한 올라왔어. 나더올라가야할것 같은데. <웃음>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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수 있어요? okay. Good job. 그 h Murro, Dion. Togi Murro, Tongi, t 걸러 g i Tongi, Tongi, t o n g 예, 오, 이 예, 개, 꿀 개, 꿀 개, 꿀 그냥 그냥 최대 사 고, 개, 고, 개, 고, 개, 고, 개, 고, 개, 고, 개, 고, 개, 고, 개, 고, 개, 아무것도 안하 뭐야, 이 새끼. 존나 신네 어, 또 나오는데 안 너, 잖아 살짝 닿네 지금 많이 까였어 존나쉽네 이렇게 저버릴까 어, 핸 맞았다. 네이, 가 뭔가 무다 아. 자동말도 맞네? 뭐 멀리서, 멀리서 패라고 그랬나네 <웃음> 어, 근데 멀리서 패인데 이게 얘가 저기가 딱 경계선인가봐 한대 맞았어. 한대 맞았는데, 피20 달아. <웃음> 청동이 다이었네 컷, 컷. <웃음> <웃음> 나무 봐. <웃음> 나무 봐. <웃음> <웃음> 내가 못 봐. 한거 알지? 예. <웃음> 네. 오. 뭐 나왔나? 늪지대 열쇠, 엘더이트 룰피 늪지... 지대 열쇠. 네. 열쇠는 뭐야? 내 가방 어디 있을까? 어디쯤이었어? 반옥 기억나? 내 거고, 비서기가 어디인가? 어, 있어, 있어, 있어! <웃음> 있어! 있어요? 원래도 있어! 오. 응. 안 없어지는구나? 어, 근데 나 이거 못 들어! 와서 좀 들어줘. 잠깐만, 그거 좀 닫아주세요. 아, 나도? 어. 나 이거 풀이라, 나도. 분량 초과를. 어! 어, 주석도 12개나 있다. 어떡하냐, 뭘 버려야 되냐. 어, 뒤에 해골! 뒤에 해골! 잘 걷냐 그렇게 해 돌을 좀 버려야겠다 피페리. 가죽까지 필요 없잖아 이제 가죽까지 어차피 버려버리고. 곡괭이 챙겨 가면 되겠다 곡괭이 어, 어디 곡괭이 뭐 제가 챙겼어요 집에 갑시다 어상동식뭘 버려야 되지? 뭐? 통나무 버려요 통나무 어, 통나무 버리라고 이거, 이거 수지는? 수지는 냅두고 통나무 버리라고 통나무 통나무 버리라니까 알았다고 구실돌 도기 이거 버리면 될까? 오셨다 이렇게 됐네 광석...들고 계세요? 나? 네. 어! 뛰어와. 주석! 주석! 거래. 어차피 우리 포탈 타고 가야 돼서. 그 아, 보타... 그래? 네. 주석을 두는데거기 보관함 없어? 근데 어차피 거기다가 보관함 넣어도 다시 들고 오려면은 저기까지 집까지 뛰어가야 된다는 소리잖아요? 어, 여기서 몰라. 집까지 어떻게 뛰어가요? 하하하 <웃음> 행위도안 만들어도 된다. 헤헤헤헤. <웃음> 어디야? 상이지 어, 저 뭐야? 6시 방향에 있어. 어차피 맞아봤어? 한대 맞아봐봐 단어는 다좀도전봐아 맞아 맞아 아, 그래? 어. 한대 맞아봐봐 왜 맞아봐야 돼? 왜? 데미지 차이를 비교를 해보라고 아, 왜? 난비금안 해도 돼 맞을 때느낀 건데. <웃음> 근데, 굳이 근데 이 열쇠는 어디다 쓰는 거지? 그 이제 다음 지역 가면은 철캘수 있는 그게 있어요 거기 안에 들어갈 때써 우리 이제 철기시대 그거 하는거야? 네 이거에? 어, 예. <웃음> 꼭300 찍는 것 같아 내 포즈.. 내.. 저희 템 보면은 뭐스파타어 선수에는 <웃음> <웃음> 그냥 칼하고 방패 들고 그리고, 네. 그리고.. 역시 큰 애는 활로 잡고 이런 얘기다 네그휠 버튼 클릭해봐요 휠 버튼 클릭? 오, 뭐야이 거? 찔르기 어. 젠가? 이게 센 먹고 뭐, 뭐 그거 뭐야 돼. 기 이런 건가? 모르겠어. 저도 안써 봤고. 내 약간 뭐 한번 써 봐야 되 네, 막기 같은 거 이런 거. 좀뭐 하는 거 같은데. 칼 두고 써 봐. 칼 두고. 휠키를 눌러 봐. 아마 내 예상에는 강데미지 같아 한방에 데미지 크게 주는 분 땡거 둥기는 올려치기야 어퍼컷 <웃음> 어? 얘뭐 상점이 열, 더 생겼는데? 뇌석 이미르의 설정. 에너지가 넘쳐 흐르고 있네. 아또물 붙었어. 뭐 보스 잡을 때마다 종류가 늘나봐요? 어 그런가 봐. 갑시다. 어 근데 여기 이렇게 뭐 덮여 있지 않았었어? 안덮혀 있어. 아 원래. 뭐, 뭐있 그거는 전에, 저은숲 앞에 음. 아저 걸고 와야지, 트로피 걸고 와야지 걸제저 스킬받아요 트로피를 음. 얻아니 인가? 어, 생긴 건 이건데? 이거지 않아요? 이거? 기죽한 거? 오. 빠른 벌목. 빠른 벌목? 네. 이게 뭐야? 벌목 빨리 하는 거 아니야? 별로 없을 것 같은데. 뭐이다 <웃음> <웃음> <그럼 이긴 없겠다. 웃음> 달리기와 점프기 점프 기술형상 점프 시스템이나 소모도 60, 달리기 시스템이나 소모도 60. <웃음> 이거였었 여러 종류 중에 하나만 <웃음> 들고 다니지. 응 계속 바꿨어요 근데 어디서 보는거야? 당신 에이크시르를 했으면 은 음. 여기 엘더가서 이렇게 딱 클릭을 해본 클릭을 안하고 대보면 은 빠른 벌목이라고 나오잖아 얼굴 음. 그럼 벌목할때는 얘에 쓰고 뭐 이러면 생각하냐? 응 음, 근데 음. 평상시에는 근데 에이크시르가 낫지 이 에러스 왜, 왜 안나와? 당신이 지금 웨이크 시루를 하고 있으니까. 하고 있으니까 안 나온 거야? 좀 잡아요. 아이 어, 두 번째까지 잡았다. 뭐 어떻게 하는 건데 이거 여기다 왜 걸어? 네? 트로피 잡고 몹 잡고 그 보스 잡고 그 트로피를 주면은 바다. 그걸 여기다 걸면은 스킬을 네. 주는 거야. 스킬 네, 주면 또나 이거 다 걸면 뭐죠? 올라 놔도 그거는 바로 가야겠지 지금 게임의 최종 목표가 저기 보스 대갈통 하나씩 잘라갖고 저기다 다 거는 거예요 아. 거기 막 돌, 생했어네 예, 돌멩이에 보면 갈고리 있잖아요? 그 개수만큼 보스가 있어요 스테이지 보스가 먼저 들어갑니다 네 고생하셨습니다 그냥 끄시면 돼요 문 닫고 아, 문을 왜안닫 문이 안 문이 꺼들 문이 안 왔지?